얘가 훨씬 낫네요, 아, 그래요? 3만 원인데도 무슨...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9월에 추천 수산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치즈막바지의 생선들좀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여름 내내 인기가 있었던 민어입니다 보통 9월 중순 넘어가면 요 민어가 살도 좀 빠지고 좀 상태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전에 드시는 걸 이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맘때가 좀 가격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흑점줄 전갱이에요 흑점줄 전갱이 또 이제 여름철에 한참 많이 되고요 이제 서서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시즌이 끝나가는 그런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은 제빵어예요. 네, 제빵어는 보통 이제 가을에 자연산들이 맛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 양식인데, 양식은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점줄 절갱이랑 같이 이제 시즌 아웃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4kg 이상짜리를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을 하면은 전어죠 근데 이제 전어가 좀 이른 그 시기에는 이제 뼈도 좀 부드럽고 새꽃이 해서 먹기가 참 좋은 그런 크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깊어가면 갈수록 이제 기름이 진해지거든요 뼈도 억세져요 그래서 요맘때 새꽃시로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주 특이한 생선이 하나 보일 건데요 바로 쥐돔 이라는 생선이 보입니다 어 이게 굉장히 맛이 좀 독특해요 약간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좀 좋아하는 그런 어종 이에요 그래서 식감이나 맛이나 이제 그런 것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하얗게 기름이 낀게 보이죠 그래서 뭐 기회가 되면 드셔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시장이나 이런데 많이 가게 되면 진노래미 돌삼치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굉장히 큰거고요 보통은 이제 그래도 한 1kg 정도 되는 선에서 한번 골라서 드셔보시면 아주 맛있게 회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가자미류가 있는데요 문치가자미도 유맘때가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가자미류 아마 골라서 드시는 것도 뭐 괜찮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복치 이제 궤도라치라고 하죠 굉장히 고가예요 근데 맛이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비싼 게 흠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저렴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등가시치라고 어, 하는 생선이 있습니다 요것도 보이면 한번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오징어가 있는데, 요징어가 그래도 이맘때가 그래도 저렴한 편이에요. 근데 많이 잡힌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가격대는 계속 하는게 오징어 아닌가 싶어요. 뭐 주문진 같은 경우는 이제 손질하는데 비용도 좀꽤 들어가기도 하죠. 어 그래서 이제 오징어 한번 뭐 구입해서 어 이맘때 그래도 괜찮으니까 드셔보시고요. 어네 이렇게 이제 색소표 변화 있고 이제 몸통이 동그랗게 잘 살아있는 게 이제 선도가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성게소예요 그래서 수입산 성게소는 이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게 들어있는 거는 보통 국산이 많이 있을까 해수에 담겨 있거나 이제 이렇게 담여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 이렇게 성게의 생물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 이거는 손질을 좀 맡기신다던가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번거롭기도 하고 재미는 있어요 이렇게 까먹는 재미 이제 그런 재미라면 은 해볼만 하시고요 아니면 은 손질을 맡기던가 아니면 손질이 다 되어 있는 거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주 맛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끔 무늬 오징어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번에도 무늬 오징어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게 이제 바램입니다 작년에 정말 맛있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새우 종류를 좀볼 건데요 먼저 보리새우예요좀제 고가이긴 하죠 네, 보통 한 6,000원에서 8,000원 사이가 되고 이렇게 큰 거는 더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 보리새우가 저번에 제가 리뷰했던 영상인데요 살이 탱글탱글하면서 정말 단맛이 있고 맛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산지에 가면 좀, 조금 저렴해요 그러니까 노량진의 수도권이 조금 비싼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흰다리 새우 양식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요거 이제 가면 갈수록 살이 좀 통통하게 살이 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활어로 된 거는 이제 회로도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요 업체 같은 경우는 키로 26,000원. 그러니까 등락폭이 좀 있어요. 26,0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뭐 소래포구나 이런 데는 보통 한 3만원대. 요 정도 와,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소개시켜드릴 새우는 바로 달마새우 뭐 다르마새우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롱수염새우가 표준명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한시적으로 조금 그 짧은 기간 나오는데 정말 달달하면서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예전에 리뷰한 영상에서 구입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 하셔가지고요 기회가 되신 다음에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튀겨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꽃게죠 이제 숙교게 처리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처음에 금어이 끝나자마자는 굉장히 저렴하면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맛이 들어요 맛이 들면서 가격도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이렇게 마트에서도 저렴하게 판매를 또 하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마트 꽃게는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꽃게탕 끓여서 먹으면 아, 정말 좋아요 그래서 한번 꽃게탕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률은요 9월 첫 주에도 굉장히 비쌌어요 요즘에도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이 보통 여기서도 한 7만원에서 9만원 음, 이렇게 예, 됐어요 근데 아, 이게 이제 가격대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떨지는 좀 두고 봐야겠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7만 5천원 정도 이제 했죠 근데 이제 올해보다는 좀더 저렴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게든 킹크랩이든 랍스터든 전체적으로 다그랬고요 지금 이제 경매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요, 이거 이제 4만 8 0 원. 이제 가격이 조금 내려간 그 주에, 그한 그러니까 중순 조금 지나서였었던 것 같아요. 선원대 3 5 0 0 0원짜리였데 저런 것도 좀 괜찮았는데,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 25,000원이에요. 25 너무 저렴하죠.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만져보면 수율이 좀 떨어지고, 다리가 깨져 있고, 좀 그런 것들이 저렴한 겁니다. 그러니까 싼건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선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정한 가격선이 좋아요. 얘가, 얘보다 얘가 훨씬 낫네. 키로 3만원이라고 하신 거거든요 지금 이제 예, 네, 절지긴 예, 해요 킹크랩이 근데 키로에 3만원씩 판매를 해서 작년에 제가 이거를 구매를 해 가지고 이제 리뷰를 했었어요 예쁘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살이 아주 괜찮았어요 이거를 좀 구매를 하... 해 가지고 집에 와서 먹었더니 속이 거의 완전 꽉 찼어요. 이거 완전히 진짜 해자죠. 그래서 올해는 이런 날이 또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올려드리는 시세 영상 보시면서, 아, 요 맘때가 좀 가격대가 좀 이렇게 돼가는구나라는 걸좀 파악하시고 있다가 준비하고 계셨다가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가을이 이제 깊어 가면서 여러가지 생선들이 맛이 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추운 겨울이 기대가 되는 시기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